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해요 전위를 왜 쓰는지 일단 C코드입니다 베이스 네 제가 도미설 치는 걸 기본 위치 1전위 2전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른손만 했을 때 얘기예요 왼손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전위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오른손을 어떻게 치던지 상관없어요 얘가 왼손이 아래음이 즉 근음이 아 근음? 네. 최저음이 C면은 그것은 그냥 기본 위치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아시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전인 거죠 베이스가 네. 그리고 이게 2전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음악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 중에 어, 연주하는 형태 형태 사람 음 성악과 기악으로 나눕니다 크게 그렇게 나눠요 네 성악과 기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 발전해 왔는데 이것은 성악에서 온 거예요 사성부 합창에서 온 거죠 이게 소프라노 어 이게 알토 어 테너 베이스 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C코드에서 F코드로 갔어요 그 위에는 상관없이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1에서 4도로 이동할 때 베이스의 이동이 큽니다. 빰빰빰빰빰 노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빰빰 이런식으로 빰 전위를 사용하게 되면 네좀더 베이스의 라인이 생길 수 있죠. 라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논 변주곡 있잖아요. 캐논 이 코드 진행.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첼로로 하면 되게 멋지잖아요. 푸두루루루루루루 뭐 어쩌요. 하지만 이거를 노래로 한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아 아, 아, 아. 어려워요. 이거를 전위를 하면 음, 선율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러워지죠. 제가 배웠던 화성학에서 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듣기 좋아서요. 어째요, 듣기 좋더라고요. C 코드인데 오른손을 5음을 중복해 버려요. 그리고 그 3음을 베이스에서 쳐주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별을 음, 주요 3화음 만으로 연주도 해봤고 뭐 여러가지 화음을 넣어서도 들려드렸었고 음 전위 3화음의 전위를 만전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 해드렸는데 제가 치면서 든건 괜찮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치게 되었는지 전위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으니 그런 것음 전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거는 뭐 처음 반짝반짝 할때 의심의 여지 없이 1도 화음입니다 여기서 4도 화음이 나와요 음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어늘 말씀드렸듯이 코드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듣기 좋은대로 치면 그만이에요 예 근데 도도솔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도도솔이 사이에 뭔가 상승하는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 1도와 4도 사이에 미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도솔 이게 부족하죠 자리가 모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도에서 미로 올라간다고 라 해놓고 도에서 미로 훅 떨어지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옥탑으로 내려갔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1도 화음, 그 다음에 전위를 해서 1도를 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다 라는 개념. 그 다음에는 4도 화음이 되겠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1도 전위, 4도, 5도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여기서는 1도 전위, 4도, 그 4도 갔다가 4도 갔다가 이게더라라요요도에이 존재는 어,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좀 존재는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이존이이 주선율과 똑같아서 약간 어색한 것 같아서요 이거보다는 파파미미 미. 다시 1도 화음의 이전 위를 썼어요 그 다음에 5도 화음 다시 1도 화음 네 A B A 형식이기 때문에 A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B 부분인데 솔솔 파파미미 이래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코드 야 이거 아주 좋더라 고솔 4도 화음 똑같이 여기서 미미할때 다시 1도로 돌아가도 괜찮겠지만 이 베이스의 선율의 진행을 위해서 2저, 아, 1전위한 1도 화음과 2, 아, 4도 화음 나오고 그다음에 2전위가 다시 한번 나오죠 5도 화음 나오고 이걸 한번 더 네 그리고 다시 처음에 나왔었던 1도함의 1전위, 4도함, 1도함 2전위, 그다음 4도, 어, 1도함의 2전위, 5도함 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전 어, 주요 사마음만을 가지고 치는데 그것들의 전위를 한번 해보겠다. 전위를 넣어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서 귀로 듣는 과정을 거쳐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상마음의 전위 전위가 왜 생기는지 베이스에 선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생겼다 라는 말씀을 예,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일단 귀로 들었을 때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 베이스의 선율을 생각한다든지 혹은 화음의 어울림 네 그런 것들을 어, 화음의 어울림 등을 생각해서 화음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